강아지들 보러 가고 있어요 잘 o 었어안 싸우고. s 메로. o so, 로 o 메로. so, 메로 일 o s 요 메로 일 o so, s 메로. 메로. 메로. 메로 메로 메로 어 동상아 왜 그래 메로 메로 메로 이숨 메로 싫어 메로 싫어요 메로 싫어 수민 메로 싫어 저녁을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서 라면 먹으려고요. 나약 <목소리> <목소리> <어마어마한 침을 목소리> 순명물산 쪽에서 알아도 됩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이 메로 메로 강아지들 밥 챙겨줄 시간이에요 메로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밥을 좀 적게 챙겨줘야 된대요 메로 밥이고요 이거는 수렴이 밥 메로는 밥이 모젤라가지고 맨날 소름이 밥을 탐내거든요. 일단 메로부터 먼저 먹일게요. 메로 밥 먹자. 음... Hmm. 메로야 메로 이 소름 개들이 말이야 사람을 개 무시하고 말이야 사이트에 리뷰 남겨주신 분들 정리금 지급해드리려고 이게 자동으로 되긴 되는데 자동 지급으로 설정을 했더니 그루기 사진 후기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일괄적으로 정리금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진 후기랑 불후기 그 적립금을 금액의 차이를 줘서 따로 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안 돼가지고 일일이 제가 확인하고 넣어 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왜안 먹어? 왜이렇 밥을 안 먹어? 경상도 사람이 다음 문장을 읽는 표기로 올바른 것은 56개 다음 단어의 의미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좀, 그것 좀 다음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야 이사가 파이다 이사가 진짜 별로다. 다음 표현의 경상도식 억양 표기로 올바른 것은 뭐라캐 썬노 뭐라캐 썬노 뭐라캐 썬노. 뭐라 케산노 뭐라 캐산노 꽃표. 블루베리. 베리. 블루베리. 스무디. 떨어진다, 떨어진다. 니, 니 어제 아래 뭐 했노? 이게 다니 끼가. 니 뭐고? 재밌나? 경상도 사람인 척 하는 사람이 숨어 있다. 이중 경상도 사람인 척 흉내 내고 있는 사람을 고르시오. 니 진짜 부산사람 맞나? 맞다 니만나내도 네 맞다 했니 안했니를 부산말로 해봐라 영철이 미안한데 오늘 약속 취소해야겠다 압 아, 이럴기가 쎄그럽고 가라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해서 안가려고 했더니 계속 가라고 하더라 가라케가 갈라카이 가지 말라 케가 안 갈라카이 가라 가라 카드라 인마 전마 금마 을가무라 을감으라껄려 먹어라 성적표가 나왔다는데안 보이네요 3등급? 3등급이라고? 에이? 에이? 56개 맞았고 좀 맞았고 파이가 맞았고 아, 다른 건다 맞았네 제가 음치거든요 제가 음감이 약해가지고 높낮이 표기하는 거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거 그걸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1등급 같은 3등급 받았습니다 배로일로롤러배롤로배로러 배롤러, 배롤러, 배 어디 있롤러 배롤러, 배죠러배로러 배롤러, 배롤러, 배롤러, 배로 가자 롤로배 가자. 배로러 배롤러, 배롤러, 배롤러, 배롤러, 배롤러, 배롤러, 로롤러 배롤러, 배롤러, 배 알지. 배로 왔어요. 내로갈 거예요. 소름이 났는데. 멜아, 아이, 예뻐. 멜아, 아이, 예뻐. 소름 기침하잖아. 안 돼요. 가. 배나. 아 소름이가 기침을 좀 해가지고, 소름이는 두고, 메로랑 둘이서 다녀오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외로. 외로. 외로로, 외로, 외로로. 잔만하다, 잔만해. 영상 편지 맞췄고요. 브랜드 컴펌까지 받아서 비공개로 업로드 해놓은 상태고요. 어, 8시에 영상을 공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치킨 너이시고요 라자튀김. 그리고 햄버거. 한식으 잡숴서 한식으로 잡숴서 아니면 음악하자 이런걸로 밥먹자 메로 메로 <놀람> 밥먹어 <놀람> <놀람> 밥먹어 메로 <놀람> 메로 <맘로> 이리 친구가 매로 봐주는 조건으로 김장김치 마음껏 양껏 먹으라고 했거든요. 친구네 김치가 겁나 맛있어요. 2박 3일 동안 김치를 제대로 조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남도시 젓갈 베이스의 짠김치인데 칼칼할 정도로 매콤한 고운 김치입니다.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저희 집은 긴장을 안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김치를 얻어 먹어야 되는데 제가 얻어 먹어본 김치 중에 세 분가락 안에 드는 김치입니다. 탑티어 월클 김치 벌써 입에 침이 고이고 있어요. 지금 왜 메로밥을 붙여먹어? 안 돼. 메로밥이야. 메로밥. 왜 메로밥을 먹어. 이슬을 야! 숨이 밥 먹어. 메로밥이야. 메로밥. 아니, 먹을 게 없어서 메로밥을 해서 먹나. 다이어트 하는 애밥을. 밥 먹어. 밥안 먹어? 밥 먹어봐. 술? 응? 무슨 맛있겠지? 맛있겠어. 요. 우리 강아지 밥순삭했어요 아, 아, 오늘 아침은 친구네 김장 김치입니다. 가이소 가야돼가지고 옷을 좀 입어봤습니다 짠! 친구한테 영업당해가지고 구입한 친환경 비닐봉투입니다. 가격대는 좀 있는데 전에 쓰던 비닐봉투보다 좀더 탄탄한 느낌? 환경에도 좋다 하고 판매하는 저도 좀 양심의 가책을 돌고 받아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친환경 제품이면은 좋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상관없으시려나? 이런 친환경 패키지 제품 받았을 때좀 신경 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친환경 봉투로 바꿔봤고요. 다이소에서 영수증 꼽는 클립보드 하나 더 사왔습니다. 이거는 저때 산 건데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핑크색으로 하나 더 샀어요. 강지들 일로 강지들 일로와 일로와 왜 그래 메롱 여름 메 김치 오늘 저녁은 친구네, 김장김치입니다. 짠! 뚜레쥬르에서 사온 치즈방 아까 맞나? 치즈빵이거든요 제가 이 빵을 진짜 좋아해요. 약간 치즈호 떡? 그런 느낌인데 진짜 존맛! 제가 빵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먹고 싶은 빵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사 먹어야 돼요. <웃음> 수영 마치고 집에 오는데 이 빵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미친듯이 먹고 싶더라고요. 알아가지고 뚜레쥬르 들러서 사왔잖아요. 요새 제 유튜브 피드에 자꾸 한상의 커플 클립이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상의 커플을 정주행 중입니다. 예쁘, 이수박만 해. 아니야, 이뻐, 이뻐. 무슨 청어 장아 제 어드밴드 캘린더가 22일, 23일, 24일, 이렇게 3일이 또 밀렸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벌써 지났지만 뜯어볼게요. 헉, 우와! 어... 어떡해. 이 친구들은 원래 나왔던 초콜릿들이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그 초콜릿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아 이거를 크리스마스 이브에 뜯었어야 했는데 아... 아쉬워. 오늘 점심은 갈치속젓열무비빔밥입니다. 소꿉친구인 셰프와 반갑게 인사부터 낳은 때 안나미? 남진씨! 지우민입니다. 지은이 엑스기도 하고요. 엑스테이지에서 베들베레 옷차림을 점검하는 셰프 네, 대표님 뭐하 분이세요? 바로 그때 와, 와, 스타! 재계약은 아예 여자 지난번엔 제가 언니라고 불러 맥시하는 말고 근데 이거 6천원 얼마죠? 12개 12개 메로 비켜요 메로 웹카메라를 가리노 아아 내가 지금 오래 비워야 되니까 언제가서 언제 오는데? 금요일서 월요일이나 일요일날 금토일 금토일 어. <웃음> 아아 아 유아플레 학교가니까 아 이거 잘나 오늘 저녁은 방금 끓인 계란국에 김장김치 그리고 오늘 낮에 만든 버섯속밥입니다. 근데 이제 버섯은 다 건져 먹고 없는 마지막에 후추관을 안 해가지고 후추 좀 뿌려줄게요. 계란국은 후추맛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후추를 팍팍 뿌려줍니다. 이술아일로 와. 술은 밥 친구를 얼른 섭외해볼게요. 물어봤은 거 아니다. 오늘은 초록색 폴라티에다가 남색 가디건을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었고요 거의 뭐 필승 조합인 데님을 이렇게 입었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레이어드한 거는 티가 나야 돼요 레이어드한 티가 깔을 또 이렇게 저렇게 매치를 해가지고 입어봤고요 존맛 햄도 없지 엄청 두꺼워 옛날에 그 시카고 피자 유행했을 때 두꺼운 그런 느낌. 중학교 때일가 봐. 아이집 피자가 맛있네 이랬는데 모르는 사람. 이집 피자 너무 맛있. 유명했잖아. 레주르 소금빵, 부아상, 올살강. 음. 너무. 아니? 반성 석반지 아우 맛있다 덜진해서 좋아 진하다고? 응 음, 연해서 좋아 예 매로 음. 보고 싶다고 데려간다는 일인 <웃음>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예원스 <웃음> <웃음> <웃음> 땡큐로 끝난 거야? 그렇게 <웃음> 아들이 <아들래미> 보고 싶다고 아려간다야아들내야 아들내미야 아들내로야아들내야아들아들아들미아들아들아들야미야미야 한이 안녕이야 어. 안 데리고 가네 자식이고요 외로워 데리고 추운 일이 없지 외로워? 외로워? 1월 1일은 새해 첫날이니까 열심히 살고 새해는 바쁘게 살아야지 모르겠네. 해운대 경찰서 거기 가야 될걸? 지구대는 안될 것 같다니까. 아니지, 제일 큰 해운대 경찰서가 있어. 무슨 어, 일이고 이게. 아 잘못 포장했네 연말에 경찰서를 가는 내 지역에 있는 네어 모르겠네 에 왜? 여기서 네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